난 단정사의 의사인 백로야 자자 이리 와봐 어떻게 된 거야? 어디가 아파? 세탁 먹을래? 안 먹으면 내가 먹을게 아 벌써 가려고?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나도 용이라고 할수 있나? <웃음> 활동 범위는 저택을 벗어날 수 없고 모든 언행은 일족기 규칙에 따라야 해 이런 삶은 어항 속 물고기 아니야? 점심은 균형이 중요해 푼제 고기 두덩이랑 우유차 한 잔만큼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건 없지! 의학 지식을 잘 알고, 약재를 찾고, 시야를 넓혀야 해! 뭐든지 약으로 쓸수 있다고! 단추병일수록 다양한 처방이 필요하지! 세상에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딱한 가지 고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작은 키야! <웃음> 머리를 물속에 담그면 작은 공간이라도 평소보다 숨통이 트이고 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환자들이 미식정원에 또 구철폭포라는 새로운 디저트가 나왔다고 하더라? 설탕파레가 아주 아주 길게 늘어진다는데. <웃음> 아쉽지만 난못 먹어. 장군님이 진찰받으러 오시면 대부분은 졸려서 눈이 안 떠짐. 같은 증상이야. 그리고 내게 근황을 모르며 조금 앉아있다가 가시지 가끔 약도 안 들고 가셔 부태복이 야근하는 날이면 결명약차에 넣는 설탕 재고가 간당간당해져 좋다수 어궁은 날볼 때마다 자꾸 과거는 이미 내려놓았다는데 사실은 아직 못 내려놓은 것 같아 정우는 일반 사람보다 더 강한 안마 치료도 견뎌 그래서 여태껏 한 번도 손에 힘을 빼지 않았지? 아유 소상의 목소리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다 들려! 타인의 공경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돕자! 맞지? 재원경호 발명가를 일찍 알지 못한 게 아쉬워! 이렇게 몸과 머리의 좋은 활동은 널리 알려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은하열차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마치세븐스 은하열차의 승객이자 당신의 동료죠. 그럼 증명사진부터 찍겠습니다. <웃음> 놀란 것좀 봐! 아 장난친 거야! 와 마침 잘 왔어! 오늘은 같이 사진 안 찍었다고! 하... 난 오늘 찍은 사진 다 정리하고 쉴게. 너도 밤새 게임하지 마! 이름은 내가 직접 지은 거야. 다들 날마치세븐스라고 불러. 어때? 넌날 어떻게 부르고 싶어? 내 과거는 어쩌면 옛날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난한 정거장씩 계속해서 나아갈 거야. 언젠가 열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지. 주스... 하, 말만 해도 침이고요. 아, 그럼 또 마시고 싶어지고 마시면... 멈출 수가 없다고! 물론 사진은 현실이 아니지만 사진이 엄청 많다면 좀더 현실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음... 사진 찍는 거랑 일기 쓰는 거 아이, 말해 뭐해! 같이 수다 떨 사람이 없으면 너무 답답해 근데 열차에 있으면 히메코 언니도 바쁘고 웰트 아저씨도 바쁘고 퐁퐁도 바빠. 다낭은 안 바쁘긴 한데 수다 떠는 걸안 좋아해서. 책상 앞에 앉아 앨범을 정리하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볼 때면 수없이 봤던 광경이라도 또 사진을 찍고 싶어져. <웃음> 지금 이렇게 열차에 앉아서 별을 볼수 있다니. <웃음> 정말 행복해. 겉보기엔 야매 요리 같아 보여도 개척의 정신으로 임하라. 근데 솔직히 뱀장어 젤리랑 히메코언니가 내려준 커피는 진짜 맛없어 다낭은... 나보다 열차에 일찍 탔어 과거사는 전혀 알려주지 않더라고 기회가 되면 나 대신 좀 알아봐 줄래? 히메코언니는 예쁘고 성숙하고 믿음직스럽고 우아하며 열차의 항법사이기도 해 나중에 나도 그런 어른이 되겠지? 근데 난 지금 이대로도 좋아? 웰터트 아저씨는 예전에 비밀 조직의 리더였대 행성을 구한 적도 있고, 선생님이었던 적도 있고, 애니메이션의 일러스트를 그린 적도 있고 어휴, 완전 외계인 같은 존재야 차장님은 최고야! 다시 한번 소개하지, 난 다낭이라고 해 열차의 경호원이지, 열차의 아카이브도 내가 관리하고 있어 오늘 아카이브의 표지어를 업데이트해뒀으니까 언제든지 찾아봐 벌써 취침 시간이야? 알려줘서 고마워 자료실에 있으면 시간 가는 걸 몰라서 밤새도록 앉아있게 되거든 내일 보자 난 연맹에서 태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함에서 자랐지만 그 거함의 외관을 본건 손에 꼽을 정도야 이젠 돌아갈 수도 없지 그때 열차를 제외하곤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어 격운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건내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해 독서 취미까진 아니고 과거의 습관이랄까? 아카이브를 열람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자료실에는 멋대로 들어가지마 자료실의 기능엔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 우주처럼 광활한 그 과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 아카이브의 기록이 충분해지면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 관계가 생기게 돼 마치 세븐스의 단점은 오지랖이 넓다는 거야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 열차와 관련된 문제라면 히메코의 판단을 따르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지 웰트 씨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내 일에 대해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이건 내 직감인데 본폼은 건드리지 마 안녕? 난 우주정거장 헤르타의 책임자 아스타라고 해 도움이 필요하면 반드시 연락할게 으흠, 걱정 마. 도움은 절대 사용하지 않거든. 응. 어, 어, 음, 왔어. 전에 조사한 관측 어레이의 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시간 있으면 같이 볼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고? 하, 근무 시간은 항상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 하, 아무한테 연락을 안 해도 친척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야. 맞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이어야 해. 어... 어, 어, 어. 아직 한 글자도 못 쓰긴 했는데 일단 시작하면 금방이야. 우주정거장은 헤르타의 장난감 박스일 뿐이다.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상대가 헤르타님이라면 그분의 장난감은 당연히 위험하겠지. 지속적으로 자금을 우주정거장의 건설에 투자하고, 직원복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순환을 형성하는 것! <웃음> 그리고 책임자를 만족시키는 게내 쇼핑 요구사항이야! 헤르타님이 종종 우주정거장에 들러주셨으면 좋겠어. 연구원들은 다들 헤르타님을 따라 여기 왔거든.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연구원들이 나한테 1인실을 따로 준비해줬어. 고마웠지. 고맙긴 한데... 거긴 모두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지내고 싶지는 않더라 감시실에 있어도 감시를 당할 수 있지 아를란 상대모사 해줄게 모두들 아스타 책임자님의 판단을 따르면 된다! 라고 하면 내가 너도 조심해! 라고 해 그럼 아를란은 괜찮습니다! 전 저만의 판단이 있으니까요! 라고 하지 자신이 헤르타님처럼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자기가 헤르타님 같은 지혜를 갖췄는지부터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난 헤르타야. 지금 엄청 바쁘고, 이건 원격 인형의 자동 응답 모드지. 안녕, 안녕. 모두들 안녕.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랄게. 이만, 오늘 나랑 같이 연구하자. 내가 널 연구하는 거지. 오늘은 너한테 흥미가 안 생기네. 내일 다시 보자. 예뻐? 어릴 적 모습의 70% 정도 닮았다고 해두지. 밤에 참 못잘 테니까 상상은 안 하는 게 좋아. 지니어스 클럽의 장점은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심지어는 나의 존재 여부조차 신경 쓰지 않아. A형즈를 아련할 수 있는 이유? 난 헤르타잖아. 문제도 안 풀고 원고도 안 쓰면서 인생이 재미없다고 하면 안 되지. 난 충분히 완벽한데 여기서 뭘더 하겠어? 물론 책몇권다쓸 수는 있지만... 바깥다식한 사람들은 그럴듯한 해결방안이 있으시더라고. 하룻밤 사이에 쓴 책장들로 도서관이라도 지을 기세야. 그게 문제라는 거지. 정막의 영주는 초상화의 눈을 지웠지만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어. 아스타는 특별한 아이들을 후원한 적이 있어. 아를란도 그중한 명일 거야. 다른 소장실에도 아스타 같은 관리인을 찾는 날이 언제쯤 오려나? 그럼 손을 뗄 텐데. 아무리 시시한 물건을 선물해도. 내 손에 들어오면 흥미로운 물건으로 탈바꿈해. 여, 난 서벌 렌도, 벨로보그의 엔지니어야. 물론 이건 취미로 하는 거고, 로큰놀 공연이 내 본업이지. 응? 음? 벌써 업무 시작이야? 끝났다. 이제 작곡해야지. 렌도 가문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나름의 고집이 있다는 점이겠지? 쉽고 편하게 일해야 즐거운 기분을 유지할 수 있고 창작의 영감도 얻을 수 있는 법이야 페라는 엄청 바빠 주말엔 가끔 자원봉사를 가거든 그래서 메커니컬 웨이브는 보통 밤에 연습하는 편이야 로큰놀이 본업이면 취미는 업무 아니겠어? 뭐... 문제없지 않을까? 가끔 사람들이 기계 공방을 쉬면 어떻게 돈을 버냐고 묻더라. 그 대답은 뻔하잖아. 안 보는 거지 뭐. 기계든 과학 연구든 음악이든 다 수준급인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건돈 버는 일밖에 없지 않을까? 나중에 브로냐가 수호자가 되면 내가 골든 극장의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로큰롤 버전의 수호자. <웃음> 로큰롤 오페라로 각색해 줄 텐데 동생이 자기 일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을 거고 <웃음> 아 됐어 나도 속 많이 썩였으니까 쌤쌤이지 드럼에 꽃도 키울 줄 알고 보고서도 잘 쓰지 이 세상에서 페라보다 더 믿음직한 아가씨가 있을까 브로냐는 착한 아이야 역시 쿠쿠리아가 키워낸 아이답다니까 <웃음> 요즘은 자주 못 만났어 음, 좀 보고 싶긴 하네 내가 아는 쿠쿠리아는 내 노래를 들으려고 지붕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었어 근데 소자는안 그래 하, 그 녀석? 개파드가 언제 체포할지 두고 보는 중이야 안녕, 난 나타샤 벨로보그 하층구역의 의사야 어디가 아픈 거야? 이리 와, 내가 한번 봐줄게. 오늘은 여기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있다고 다치고 오지 마. 응, 음, 오늘도 건강한 하루네. 진료소에는 다양한 환자가 오니까 나도 다양한 얼굴로 그들을 상대해야 해. 어떤 환자는 부드럽게 타일러야 하고, 아예 몸을 챙기지 않아서 마음 단단히 먹고 쓴소리 해줘야 하는 환자도 있거든. <웃음>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도 의사의 직책이고 말이야. 약물은 환자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수요를 보여주기도 해 모두가 와일드파이어에 가입한 이유는 본인을 위해, 엄마 잃은 옆집에 젖먹이 하기를 위해, 거리에서 방랑하는 노인을 위해서일 뿐이지 아직도 가끔 예전처럼 고민형으로 상처봉합을 연습하곤 해 지하의 사람들은 고생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에 익숙해졌어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우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동물이야. 오랫동안 하늘을 보지 못하면 병이 생기는 법이지. 마음의 병 말이야. 광부들이 작업을 할땐 진료소가 어린이집이 되는 셈이지. <웃음> 내가 일부러 부른 거야. 어쩌면 내가 아이들한테 더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제래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니까 더 이상 꼬맹이 취급하면 안 되겠지? 최근 부상을 입은 방랑자를 보살피고 있다고 들었어. 정말 대단한 아이야. 클라라를 처음 봤을 때그 애는 능숙하게 로봇의 부품을 교체했지만 자기 몸에 난 상처는 골마가고 있었어. 정말 속상하더라. 내가 알기로 산포는 신세 지는 걸 제일 싫어해서 어떤 방법을 쓰건 꼭 신세는 갚아. 신세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값을 매기기 어려워지거든. 가끔 진료소 입구에 서서 흙우가 밖을 뛰어다니는 걸 보면 피곤이 다 풀리는 느낌이야.